수성구의 수성프로즈리버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이 99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동일명이 묶어서 9 9건이고요 풀게 되면은 188건의 매물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입주는 24년 3월달인데 바로 옆에 마찬가지 수성교 웰리브파크 23년 2월 입주죠. 매물이 77건. 동일매물을 풀면은 177건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가 268건 전세가 174건 물론, 다시 묶기로 보게 되면은, 77건에 75건에 월세가 79건. 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다양하게 전화와서 물어보는데, 현재 매물이 많이 빠졌어요. 대구에.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는 것 같은데, 실제 매물은 부동산에서 다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을 안 올리면, 사실 매물이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전체적으로 매물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이 뭐 팔아서 안 팔아서 를 떠나서 부동산에서 광고를 안 올리면 사실 매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동산 입장에서도 지금 매물을 올려봐야 어차피 큰 전화가 안 오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거 아니면 그나마 좀팔수 있겠다는 아파트만 지금 매물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광고비야 얼마 안하지만 그 매물 올리는 자체가 귀찮은 거죠 시가 빠지게 올리봐야 뭐 전화도 안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팔만한 아파트 그런 위주로만 좀 올리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마이너스 피를 좀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올리고 그리고 마찬가지 구축도 가격이 조금 높은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가 일부 좀될수 있는 아파트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실 거니까 엄청나게 다 팔려서 매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전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성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현재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번 시간에는 수성구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아파트들 위주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두산리부제네스인데요 세대수는 1494세대,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고 최고층은 54층, 준공은 2009년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49평에서 98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체 68평 같은 경우는 예전 거래 금액이 12억 5천이었는데 최고가가 2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18억 9천 5 0까지 거래가 되었고 6 7평 마찬가지 예전 금액은 12억에서 최고가가 25억 그리고 현재 17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물론 예전에 두산이브 같은 경우도 미분양 할인을 해서 영상을 올려 드렸지만은 적은 평수 같은 경우는 4억 6억 5억 정도에서 거래가 된 아파트 였는데요 앱 투자와 투기 세력들 아파트 바람몰이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죠 예전에 16년도의 금액을 보면 뭐 그래도 이때도 가격은 조금 높았었어요 8억대에서 계속해서 상승해서 1 0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보시다시피 매물이 127건 이렇게 확인되는데 동일 매물을 묶으면 현재 71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져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같은 매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100건이 넘는 매물처럼 확인이 되지만은 동일 매물을 묶으면 각 동이나 호수별로 개별적으로 매물을 내놨는 것은 71건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 매물이 소화를 되려면 어느정도 가격이 더 하락해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53평 같은 경우도 예전 최하 거래금에 되는 금액이 8,9억대 거래가 되다가 최고가가 20억까지 거래되었는데 은자에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15억 5천까지또 일부 거래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거래가 별로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는 범어수파성파크 드림입니다. 세대수는 404세대, 별로 세대수가 많은 편이 아니죠. 최고층은 34층. 건축은 2013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화성산업에서 건축했습니다. 평수는 34평에서 58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실제 34평 같은 경우는 예전 거래된 금액이 6억대에서 최고가가 9억까지 거래되었다가 현재 7억 5천까지 내려오고 있고 34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최하거래 금액이 4억 7천에서 최고가가 8억 9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러면서 거의 거래가 많이 없었지만 은 7억 초반까지 내려왔고 34평 마찬가지 4억 9천에서 뭐 일부 거래가 조금 있었는데 뭐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은 7억 5천 34평 마찬가지 최하 거래 금액은 4억 9천에서 최고가는 1 5억 8천 37평 마찬가지 예전 최하 거래 금액은 4억 7천에서 현재 최고가는 7억 9천에서 거래가 없고요 34평 B타의 예전 최하 거래 금액은 5억 8천에서 최고 금액은 11억 8천, 그리고 거래는 없습니다. 44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이 6억 9천이었는데 최고 금액에서 현재 거래가 없고 51평, 58평 마찬가지 거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48개의 매물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더 내려와야 일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일 매물 을 묶기를 해서 48개인데요. 실제 동일 모임물을 풀게 되면은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려 놓은게 1 7한건이나 됩니다 이정도 올려 놓는다는 것은 어느정도 팔수 있는 기미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팔겠다는 생각으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드샵 디엘로 실제 89건인데 매물 동일 매물 풀면 은1 9한건이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보시다시피 세대수는 1,190세대, 그리고 최고층은 25층, 그리고 중공은 24년도에 중공되는 매물인데 매물을 이 정도로 많이 내놨습니다. 팔겠다는 생각이 많다는 거죠. 다음은 버머 센터를부르지오인데요센터를 부르죠 같은 경우는 저번에 뭐 밤에 전화가 왔고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요. 하면서 급하게 또 전화가 왔는 분인데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판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고 나서는 이걸 잘 팔았나 못 팔았나 또 마음이 뒤숭숭해서 전화도 왔는 분인데요. 현재 매물이 60건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일 매물 묶기로 해서 60건이고 풀게 되면 은 211건 온 동네 부동산에서 지금 매물을 엄청나게 내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묶기를 하면 60건입니다. 세대수는 705세대 최고층은 49층 그리고 준공은 19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건설사는 대구에서 건설을 했습니다. 평수는 34평 a타입과 b타입인데 예전 최하금액은 4억 5천 최고가는 13억 그리고 건자 일부 거래가 되었는데 9억 9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34평 b타입 같은 경우는 최하금액은 3억 9천 최고가는 13억 5천 그리고 현재 일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7억 5천까지 거래가 돼서 다시 일부 금액이 약간은 올라갔는데요. 8억 3천 거의 8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물은 보시다시피 60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더 떨어져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전에도 뭐 저한테 밤에 또 전화가 왔는 분이 있었는데 계약을 다 해놓고도 아 이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계약을 다 해놨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 이상하게 부동산에서 막 휘둘려 져서 팔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더 오르는 지거 아니냐 뭐제 생각에서는 절대 오를 일이 없다 어차피 그리고 팔았는 거기 때문에 뭐 캔슬을 넣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아니 계약금 따불을 주면 캔슬을 넣을수 있습니다 뭐 판단은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한테 물었을 때제 답은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 지금 뭐하고 지내는지 밤늦게 아침부터 전화가 오더니 뭐 조용하네요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아 보지만은 자기 필요할 때는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되고 나면은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이고 덕분에 고맙습니다 그런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정말 다양하게 전화를 받아보는데 세상이 참 이기적이구나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전화가 옵니다. 뭐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거지만은 저는 다양하게 뭐 돈도 안 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서 영상을 올릴 때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씩 댓글에 뭐 대단한 거 얘기해 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짜증을 내느냐 뭐 이렇게 댓글 쓰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전화번호 올려 드릴 테니까. 항상 당사자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유료전화를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전화오는지 저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수성상가 롯데캐슬인데요. 세대수는 802세대, 최고층은 26층, 2008년도 건축이 되었고 롯데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74건이 나와있어요 평수는 38평부터 93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예전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최하 금액이 7억 5 0 0에서 최고가가 13억 그리고 현재 일부 거래가 조금 되었는데 그 이후로 거래가 없는데요 10억대까지 내려왔고 46평 마찬가지 예전 최하 금액은 5억 5 0 0 그리고 최고가는 14억 그리고 38평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은 6억대, 5억대 후반, 그리고 9억, 10억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마찬가지 큰 거래 없이 9억으로 내려왔고요. 마찬가지 예전 거래 금액이 사실 7억 초반대까지 거래되었는데 최고가가 15억 8천, 16억대까지 거래되었죠. 그리고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13억 9천, 14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래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2년, 뭐좀 늦게 전부터 금액은 뭐또 하락할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뭐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려서 조금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 금액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만큼 올라가야 될 금액인지 실제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 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 대도 실제 대구에 단한 번도 이렇게 많은 재개발을 한 적도 없었지만 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들이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아파트의 금액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있을까요? 뭐갭 투자다, 뭐다, 뭐 다양하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일반적인 거래 금액에서 실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추세죠. 그런데 여기서 잡고 뭐 여기서 잡는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갔지만 실제 대부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고요 뭐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하던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다시 이 고점에 어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고 아파트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평생 살집을 지금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구입을 하는게 맞는 것이지 투자나 투기를 보고 아니면은 다시 이고점같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생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갭 투자를 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갭 투자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여유가 없는 분들은 실제 갭 투자 다 단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서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현재 아파트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지하실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송롯데캐슬더 버스터입니다. 세대수는 979세대, 최고층은 25층, 준공은 2015년에 건축이 되었고요. 롯데에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99건의 매물이 나와있는데 마찬가지 동일 매물을 풀면 212건의 매물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되죠. 엄청나게 부동산에서 광고를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 최하 금액은 사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10억 10억 4천억 5 0 0까지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지금 현재 금매물로 5억 9천에 매물이 나왔고 현재 18년도 19년도에 평균가액 정도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34평 c 타입은 뭐큰 거래는 없었지만 은 5억 초반대 시작해서 8억대 그리고 34평 b 타입 마찬가지 5억 중반대 거래가 되어서 8억 중반대 39평, 뭐 40, 43평 마찬가지 뭐 거래 금액은 예전 최고가로 대부분 다 올라갔다가 현재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이 9 9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금액보다는 월등하게 조금 더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머, 에일리넷들 같은 경우는 뭐 40%다, 50%다, 뭐 그렇게 급매물로 거래가 됐는것 때문에 이슈가 좀 되었는데요. 세대수는 790, 719세대에 30층, 그리고 21년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에이스 동서에서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가가 11억, 그리고 현재 최하 거래되는 게6억5천이거 때문에 좀 이슈가 되었죠. 반토막이 났다. 하지만 뭐 실제 그 전자에 지금 매매되는 것들이 나오지가 않는데 최고 7년으로 뿐이 나오지 가 않습니다. 근데 9억 9천 거의 10억에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범모에얼린애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40건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뭐 50% 폭락이다 뭐다 해도 매물 자체에 나와있는 매물이 적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매물에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일 매물 풀어도 94건뿐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한두 건의 매물로 가지고 이 전체적인 매물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현 입장에서 이렇게 최하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내려오든 아니면 현 상황에서 일부 거래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주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뭐 이런 영상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 영상을 오래 좀 보신 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좀될 겁니다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느냐 적게 나와 있느냐 그리고 금액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금매물로 50% 하락을 했더라도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의 비중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그 밑으로 더 하락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까지도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 이렇게 흘러 가는구나 그런 동향 하나만 알아도 실제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는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그리고 이외에도 뭐 50건 60건 70건의 매물들이 나와 있는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흘러가는 동향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